자 지난 시간에는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그 다음에 성질 이걸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수의 확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걸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지수가 자연수일 때 수를 확장을 합니다 지수가 정수일 때 그리고 지수가 유리수일 때그 다음에 지수가 실수일 때까지 확장하면서 그 값이 무엇인지 정해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자연수지수일 때 성립하던 지수법칙이 네가지가 있었는데 이네가지 지수법칙이 확장된 수에서도 여전히 성립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앞서 배웠던 거듭제곱근과 이 성질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고 있는지 집중해서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러면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번째 지수가 정수일 때그 값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이 얼마냐면 1를몇번 곱한 것 그렇죠 세번 곱한 것 2의 제곱은요 1를몇번 곱한 것두번 곱한 것자그러면 2의 지수가 1일 때는요 네1를한 번만 씁니다 자이세 가지 씩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왼쪽에서, 좌변에서요, 지수가 1씩 올라갈 때마다 우변을, 우변을 보니까 얼마씩 곱해지고 있냐면 2씩 곱해지고 있죠. 자, 따라서 지수가 반대로 1, 1씩 내려간다면 우변은 2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2의 0제곱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 마찬가지로 지수가 1 작아지면 되니까 우변에서 2를 2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2를 한번 더 나누면 되니까 2분의 1 지수가 마이너스 2일 때는요 한번 더 나누면 되니까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일반화하면 2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2의 n제곱분의 1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을 우리가 이제 a라고 고치면 a의 0제곱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1이라고 할수있고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은요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이 밑이 만약에 0이라면요 지수가 1씩 내려갈 때 우리가 0을 나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0의 0제곱은 0을 0으로 나눈다 즉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은요 a가 0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n과 m이 자연수라고 할때 a의 n제곱과 a의 m제곱 사이에서는 지수법칙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a의 n제곱과 am제곱은 의 고분 an 플러스 m제곱이다 라고 쓸수 있어요 자 이때 어 지수가 0일 때도 지수법칙을 만족하려면 기존에 a의 n제곱과 a의 0제곱 사이에서도 위지수 법칙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a의 n제곱 a의 0제곱은 a의 n 플러스 0제곱이다 이 식을 쓸수 있어야 되니까 이 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가 만약에 0이면요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인 항등식이죠 따라서 a의 0은 우리가 하나일수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a가 만약에 0이 아니면요, a의 n제곱과 우변 n의 a 의 이것도 n제곱이죠. 이게 0이 아니니까 양변을 나누면 a의 0제곱은 1이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자, 지수가 마이너스 n인 경우도 유사합니다. 지수 법칙을 성립하려면 a의 기존의 n제곱과 a의 마이너스 n제곱 사이에서도 위 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a의 n제곱 a의 마이너스 n제곱의 곱은 a의 n 마이너스 n제곱이다 라는 식을 만족해야 돼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변을 정리하면 a의 0제곱이고 a의 0제곱은 우리가 1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했어요 단 a가 무엇일 때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니라면 a의 n제곱도 0이 아니죠 따라서 양변을 나눠버리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무엇과 같다? a의 n제곱분의 1과 같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서 정의했던 이것과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수가 정수일 때 값은 요 반드시 밑이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a의 0제곱은 1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n제곱분의 1즉 an제곱의 역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루트 3의 0 제곱이다. 이건 얼마라고요? 정에 의해 1이다라는 것입니다. 루트 3의 마이너스 2 제곱이다. 이건 뭐라고요? 정에 의해 루트 3의 제곱분의 1이다. 따라서 더 풀면 얼마입니까? 3분의 1이라는 값을 알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마이너스 2 제곱이다. 자 그럼 이거는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정의를 잘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에다가 뭐한 거? 1를 취한 거자 그러면 지금 이 분모 있는 값이 얼마예요? 9분의 1이죠 따라서 얼마 정리하면 9가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지수가 정수일 때의 지수 법칙입니다 <웃음> 자 숫자로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 증명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3의 7제곱과 3의 마이너스 4제곱의 곱이다 자, 그럼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3의 7제곱에다가 사, <웃음> 3의 마이너스 4제곱은 정의의 3의 4제곱분의 1이죠 따라서 분모에는 3의 4제곱, 분자는 3의 7제곱이니까 3으로 약분해 나가면 얼마 남느냐 3의 3제곱만 남겠죠 따라서 지금 비교해 보니까 7과 마이너스 4를 더한 값과 똑같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1번이었구요 자 2번 볼게요 자 문제 2의 4제곱 나누기 2의 마이너스 5제곱입니다 자 2의 4제곱에다가 나누기 2의 마이너스 5제곱은 정의에 의해 2의 5제곱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2의 4제곱에다가 곱하기로 바꾸는 순간 뒤에 수가 역수 자 그러니까 역수 다시 취하니까 2의 5제곱 결국 2의 몇 제곱입니까 9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2에다가 4하고 마이너스 5이 비교했을 때그 사이에 빼기가 들어간 것과 똑같죠 따라서 2번식을 만족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세번째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제곱이다 <웃음> 자 그러면 우리 정의에 따라서 b의 제곱에다가 제곱한 것의 분의 1이다 자 그래서 밑에만 볼까요 b의 몇 제곱 4제곱분의 1이죠 이건 다시 돌아와서 정의의해 b의 마이너스 4제곱과 똑같죠 즉 2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랑 똑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예제 문제로 ab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괄호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괄호의 제곱분의 1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은요 ab의 세제곱입니다 자, 괄호 안를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a 제곱, b의 6제곱분의 1로 고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건 다시 a의 마이너스 2제곱과 b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정의에 의해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어, 2하고 여기 숨겨져 있던 지수 1과 곱한 값이 나왔고요 3과 마이너스 2를 곱한 값인 마이너스 6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4번도 우리가 예제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증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은 어 지수법칙 중에서 1번 성질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와 성질 이두 가지를 증거로 해서 같은 두 대상을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선생님과 함께 증명을 하다 보면 감이 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증명을 할때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자 지수 두 지수 중 0이 하나라도 포함된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두지수의 0이 한 개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0이 한 개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0이 아니면 자연수거나 음의 정수겠죠 자 그래서 두 지수 모두 자연수일 때와 두 지수가 모두 음의 정수일 때자 그리고 하나는 자연수, 양의 정수고요 하나는 음의 정수일 때 하나가 또 반대로 이쪽이 음의 정수고 이쪽이 양의 정수일 때 총네가지 케이스로 또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다섯 가지 경우이고요. 각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 A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P가 0이면요. 예, 좌변 지금 2 0을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P가 0이면요. 좌변이 A의 Q제곱이 되고요. 우변도 A의 Q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두 식이 성립합니다. Q가 0이면요 좌변엔 이번에는 a의 p제곱이 되고요 우변도 a의 p제곱이네요 따라서 성립합니다 결국 케이스 a의 경우일 때는 성립함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둘 지수 지수 모두 자연수일 때이 어, 지수법칙은 두 지수가 자연수일 때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PASS 자두 번째 이건 교과서 예제에도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아니, 부분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a의 마이너스 n제곱, a의 마이너스 m제곱은요. 자, 왼쪽 이 정의에 의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a의 n제곱분의 1, a의 m제곱분의 1로 고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곱셈이니까 분모끼리 곱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n과 m은 자연수죠 따라서 1번 여기 여기 이 성질에 의해서 뭘로 바뀔 수 있느냐 n 플러스 m 분의 1로 바뀔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다 좀 설명을 쓸게요 여기에는 이거 정의에 의해서 여기는요 위에 나와 있는 이 1번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건 다시 마이너스 m 플러스 m 제곱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 정이 때문에 자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 a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m 제곱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3번 증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p가 n이고 q가 마이너스 m 이면 이렇게 쓰여집니다 a의 n 제곱 a의-m제곱은 a의, a의 n-m제곱과 같다 이걸 보여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a의 n제곱 a의-m제곱은요 우리가 정에 의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a의 m제곱분의 1로 바꿀 수 있다 자 무슨 근거로 a의-m제곱의 정에 의해서 자 두번째 그러면 a의 n제곱을 a의 m제곱으로 나눴다 이거는 우 자연수에서 나눴을 때의 법칙이 있었어요 n이 m보다 클때 n이 m과 같을 때 n이 m보다 작을 때에 어떻게 나타났냐면 a의 n-m제곱으로 써도 됐고요 같을 때는 우리가 1로 썼고요 자, 오히려 나누는 값 m이 클 때는 a의 n-n제곱분의 1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썼었습니다 자 그런데 1은 뭐랑 같냐면 a의 0제곱과 같고요 이거는 고로 a의 n-m이라고 써도 되겠죠 자 밑에를 볼게요 자 이거는요 자 우리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m-n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고치면 m-m 이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결국 전부 다 어떤 케이스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a 의 n-m 이렇게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세요 마지막 증명입니다 진짜 마지막은 아니고 이 부분에서 마지막 증명입니다 자 p가 마이너스 n 이고요 q가 m 입니다 이랬을 때 a의 마이너스 n 플러스 m 으로 쓸수 있는지를 증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요 a의 마이너스 n a의 m의 곱은요 이제 우리 정의에 의해 고치면 a의 n제곱 분의 1 거기에다가 a의 m제곱을 곱한 거죠 따라서 a의 m제곱을 뭘로 나눈 것 n으로 나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요 우리가 3번에서 증명할 때이 a의 n제곱을 a의 m제곱으로 나눈 것은 결국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됐다는 걸 보였잖아요 결국 거기에서 지금 비교해 보건데 지금 n과 m의 위치만 반대로 바뀌었죠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냐면 a의 m-m n제곱이라고 쓸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이걸 이제 써보겠습니다 이쪽에는 뭐 때문에? 이거 정의 때문에 썼고요 그래서 이거는 a의 m-n제곱이다 뭐 때문에? 3번에서 보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4번까지 증명을 마쳤습니다 자 증명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증명을 총 다섯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증명했습니다. 첫 번째, 두 지수에 0이 한 개라도 포함된 경우. 자, 두 번째, 둘다 0이 아닐 때에서 해서 둘다 자연수일 때 또는 둘다 음의 정수일 때. 그리고 세 번, 네 번, 네 번째죠. 어, 하나는 자연수고 하나는 음의 정수일 때. 이제 반대로 앞에가 음의 정수고 뒤에가 자연수일 때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섯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가지고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증명하는 방법에서 항상 들어가 있는 게 어떤 정에 의해서 식이 바뀌거나 또는 위에서 풀었던 성질에 의해서 식이 바뀌거나 하는 식으로 우리가 연결 다리를 만들어서 좌변과 우변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증명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2번과 3번과 4번 증명도요 위에 같이 5개의 케이스로 나누어서 결국 증명하게 될 거고요 어, 반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3번에서 한 가지 증명만 더 하고 남은 거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1번 성질을 증명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3번 성질 보시겠습니다 3번 성질에서는 아까처럼 다 증명을 하지 않고 음, p가 마이너스 n 즉 음의 정수 q가 마이너스 m 이것도 음의 정수 이거일 때 성립하는지 이 부분만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과 마이너스 m을 집어 넣으니까요 a의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m제곱이고요 a의 마이너스 n제곱과 마이너스 m제곱의 곱이두 것이 두 개가 같냐 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에 보겠습니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m제곱을 한건요 정의에 의해서 먼저 안의 것을 바꾸겠습니다 a의 n제곱분의 1로 그것에 대한 또 마이너스 m제곱이네요 자 괄호를 마이너스 m제곱한 거니까 괄호에 대한 m제곱분의 1로 정의에 의해 바뀌었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a의 n제곱분의 1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 지금 요 부분은 우리가 어, 자, 자연수일 때 어, 4번 성질이죠 이 m제곱한 것이 여기에도 곱해지고 여기에도 곱해진다 자 따라서 a의 nm제곱분의 1분의 1로 바뀝니다 결국 이 값은 a의 nm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현할 때 a의 마이너스 n과 마이너스 m의 곱과도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을 우리가 쭉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지수가 정수일 때에 대한 값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지수가 정수일 때의 지수법칙을 네 가지가 있었을 때에 증명을 하고자 했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과 함께 다 정리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성질 같은 경우에는 두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의 경우만 여기 아래부분에다가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특히 교과서에 보면 2번에서는 두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 4번에서도 이 P라는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어 증명을 하라는 라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증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